내일 아침 10시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보고자 지금 저녁 5시 24분인데 내일 아침 9시 반까지이면 16시간 반이죠 16시간 반 동안 빡세게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브이로그 내내 몰골은 진짜 네 말도 안될 거예요 몰골은 말도 안될 건데 16시간 동안 학교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신박한 브이로그죠? 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5학년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죠. 이제 오학, 5학년부터 하는 다짐. 아무튼 내가 찍어? 소리를 내고 찍겠다니? 나 몰라. <웃음> 그냥 내 쌍이지. 어... 야, 우리 15시간 34분 남았거든? 시험까지?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찍고 있어. 15시간 34분밖에 안 남았어. 응. 쩔지 <웃음> 아, 오늘 여기서 잘 좋아. 야, 막 입... 나 칫솔이랑 치약이랑... 얼굴 닦는 거랑 로션도 어. 가져왔어 난 이거 가져난오잘 <웃음> 거야 오늘 여기서 좀드리지마 불쌍하다 우리 그래서 너는 결국 파스타를 얻었니? <웃음> 아니 웬디스 진짜 이런 거 파는 건데 갑자기 나는 파스타! 이래서 내가 오, 다시 한번 생각해봐 <웃음> 와 차가워 난 나중에 밤에 되면 맥 맥락 하더 시킬 수도. 음. 내가. 음. 학기 시작하고 렇게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은 거 처음이야. 나도야. 나도야. 아 저?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을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인정. 솔직히 어티시도 살짝. <웃음> 어티시 살짝 너무 그 뭐야 미,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어. 깔 봤다 그랬나? 어어 어, 중요하게 생각 안했고 언더레스메이 했지 언더레스메이 했고 케네티은 어. 캐나티비는... ㅅㅇ 그냥 ㅈ 됐고 음. 아 근데 그건 내가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때랑는 우리가 진짜 ㅅ ㅂ 그냥 안다고 그냥 15시간 정도 걔 그냥 쳐외우는데응나 음. 지금 타이머 틀어놨어 얼마 남았는지 미쳤어 아 근데 이거 굳이 안 켜지겠는데 컴퓨터 이거 음, 다 어떻게 배우지? 나 일단 FN은 확실히 버렸어 넌 버리는 거 뭐야? 나 아직 고호벌을 안 해서 뭘 나, 버려야 될지 몰라 아무 고호안 했어 근데 그냥 무작위로굴라서 하나 버린 거야 아 그런 거야? 어 문제가 제일 조그만 게 뭔데? FM 그래? 응아 음. 그러네? 응 음. 그럼 FM 버려야지 그래서 난 FM 버려 아야 근데 얘네는 음. 드러그가 너무 바이러때 했던 거다 그래? 나 FM 적지도 않았을 데 벤코마이신 근데.. 아스티클로빌 약간 이런가.. 그래? 세프핌 그 그래?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어, 어 살짝만 보고 s 스은두문제인세 문제 남았다 세 문제 아. 세 문제인데 포쇼하게한 개가 계산 문제 시X 계산기 안 맞았다 계산기 있어야돼? 어 이걸로 주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진짜로? 어 조선에서 못 빌리나? 아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? 어 아나 옆에 있는 거빼고 왔는데 나도 for sure 계산 문제? 응 음, 정말 왜 그러니 걔는 그 FN이 그래서 계산 문제 한 개가 있어 absolute neutrophil count? 응 옆에 있는 애 보고 찍어야겠다 응. <웃음> 나 지금 유방암 하고 있어. 지금 저희, 저희 학년 중에서 공부 잘한다는 어떤 남자애가 과외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갈거예요아남가 그럼 네, <웃음> 네. 가볼게요. 나톨 현재 시간 11시 11분. 10시간 44분 남았습니다. 시험. 소감 한번. 수건 어떠세요? 저 그냥 빨리 자고 싶어요 <웃음> 아예 안 주무실 생각이신가요? 네 당연하죠 오마이갓 oh 저... 이거 하도 이렇게 꾸깃꾸깃해가지고 어머나. 저희가 젖었어 나 근데 그 느낌 되게 좋아 나도? <웃음> 이 정도 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나공 같다 어, 이 느낌 나잖아 도 힘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ELL 버려. 그냥 <웃음> 싸그리 버려. 야그두개다 어? 버리면 어떡해. 그거 두개 버려야지. 반대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. 그리고 AML을 알아, a l l 하는데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걸 알아. 똑같이. 그러니까 마일로이들 그냥 아예 싹다 버리라는 거지. 어아 그러니까 그어큐스를다 버려야 돼. 루티미아 다 버려야 돼. 지금 내 생각에. 6시간 전 버리기 시작하는. 예스. <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yes. 근데 그거 알아? 네. 나 지금 학문 암 하고 있어. 학문 암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 AML을 하고 있니? 생각하겠니? AML? 아 학문 암 끝나고 AML이네. 여섯 문제? 여섯 문제 버리라고? 야 미안한데 우리 진짜 70점 만 남자. 그건 당연한 거야. 내 목표는 70이야. 야 근데 진짜 존나 많긴 하다. A M A L. 어어개 많네. 그걸 건들고 싶으면 좋댓어 <웃음> <웃음> 양식. 저 이빨 딱걸어 왔어요. 아유 진짜 야, 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시험 범위가 암이거든요. 진짜 공부가 암 걸릴 것 같아요. 진짜 웃기려고 한 소리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. 아니 너무 많아요 솔직히 5학년까지 왔으니까 선배들 말로는 5학년이 제일 쉽다고 했거든요 얘를 들 빡세고 근데 거짓말이야 개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지금 머리가 너무 떡져가지고 너무 쪽팔린데? 더 킹받는 게 뭔지 아세요? 내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쭉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, 원래. 근데 제 시험 보는 그 과목 시간이 원래 9시 반인데 시험을 10시로 해줬어요. 그래서 8시부터 9시... 잉? 아닌가? 그거 헷갈리기 시작. 8시부터 9시 20분까지인가? 뭐 아무튼 그거 첫 교시하고 10시에 시험 보고 12시부터 1시까지 또 하는데 그 미친 교수 새끼가 워텐 체크를 해가지고 아, 짜증나 얼마 남았어? 아쉣2시1 7분 남았네. 오 마이 갓 커피 수혈을 해주고 던킨을 시켰습니다. 이거 이제는 뭐 그냥 절대로 되라야 <웃음> 어떻게든 되겠지. 아, <웃음> 야 우리 노숙 몇 시간 되야 열여섯. 두 번째 뱅두 번째 뱅. 아, 또 하나 이미 벌었어. 음, 아, 머리 간지러워. 익스포팅이라고. <웃음> 웃을때가 <웃음> <웃음> 웃을 아니야. 빨리 빨리 아, 찍고 나, 치우게. 나딴거 나 모르겠어. 와인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인, 이걸 외우고. 와인 90, 아, 이거 외우고. 와이 90 9대 이거 웨리어 액티브 이거 하나 없어 웨디워크티브. 이건 어 스타제 코니코니 몰라. 몰라? 셀리다가다고어같이지똑 다 <웃음> <나>. <웃음> <웃음> 약간 이거 감정심사 해줘야 당연히 그러진 않았고요. 점수는 아직 모릅니다. 아마 오늘 저녁쯤 나올 것 같은데. 공부 한 만큼 본것 같아요. 후회는 없습니다. 그 사람은 너 누구였어? 막, 막, 에런, 데이빗, 뭐, 태어났나? 들어갔나 근데 그, 그걸 말해봐. 존나 어기였어 했는데, 근데. 그래? 정말 어, 네, 어디에 었어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아무튼 이름이 기억이 안나 왜냐면 진짜 개나행이라고 생각하고 맞아. 진짜 니오 어? 니오 니오! 어. 맞아맞아맞아 그게 아, 딱 나를 또다 쐈어 어? 다 싸? 어야 아.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찾아보는 애들이었냐? 우리 원래 찾아봤지 이런 거 찾아보는 애들이지야이 마틴이 플로이드 리텐션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것도 플로이드 리텐션 있는지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아 이거 완전 잘봤던지 개못 봤던지인데 지금 <웃음> 중간은 없다. 아막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. 아나막나 막... 어, 나쁘지 않게 본거 같은데 이러다가 지금 이거 보니까 어 살짝 잣대는 느낌. 야다 응? 있어? 야다있으면 뭐야? 그래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둘다 똑같으면 데 뭐야? 근데 이나랑 글리터랑 응. 저때다 글리터였구나 다들 왜? 이나는 이거밖에 없어 q 티씨가 없다 <웃음> 말도 <글리터야>. 안돼 <웃음> 말도 안돼야 채널은 왜 까먹지? 어우 시끄 이제 찾아볼 그것도 없어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야 근데 진짜 하얗게 무섭다